만우절은 이미 지났는데 만우절 버전을 이제야 한번 해보고 있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어?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? 잠깐만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어이없네? 어이없네? 야 이거 게임모드인데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은 이런 게임모드도 의미가 없잖아 뭐.. 뭐.. 뭐.. 어떻게 산거야? 오야 이거 가까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멀리 있으면 던질 수 있어 오 쩐다 이거 뭐야 맞으면 아픈 거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! 데미지 받았어 잠깐만 이거 아 부숴야 되네 이렇게 원래는 아야 이게 다인가? 네더 포탈 설치해 <웃음> 야 진짜 이게 단가봐요. <웃음> 아 이런 나 칼은 못 써. 칼에나 뭐야 이거? 야 이게 뭐야? 야 이게 뭐야? 응? 어? 잠깐만 칼이 설치가 됐는데? 야 뭐야? 야뭐 뭐야, 이게? 뭐 <웃음> 뭐, 부메랑인가? 날라가니까 다시 돌아오는데? 아 이거 튕겨나가는 건가 그냥? 야 뭐야 이게 야 그냥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그냥 아 아이템은 이렇게 설치가 되네 뭐 아이템 설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라바버킷 와 뭐야 아니, 아 이미 꽉 차가지고 이렇게 두네 뭐. 오 이거, 이거 설치됐어 가정가정 가정. <웃음> 저 대사가 <싸가지고> 아주 가죽 나왔어. <웃음> 얘 뭐야? 야, 발자국 뭐야? 야 점프하면 발자국 생긴 거. 뭐지? 저 발자국? 아! 이걸 들고 있으면 이제 몸이 무거워가지고 발자국이 생기는 거네. 이제 몸이 무거워가지고 발자국이 생기는 거네, 이렇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얘는 안 생기지, 그치? 얘, 얘, 얘정 야, 가죽이 그렇게 무거워? 야, 기다려봐. 좀 가벼운거 뭐 있냐 가벼운거 버튼 야 버튼도 무거운가봐 얘는 바, 발자국이 찍혀 여기선 버튼도 무거운가봐 버튼 하나 들었다가 갑자기 발자국이 찍혀 와. 뭐야. 뭐야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버튼이 뭔가 던져가지고 설치해도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아 뭐야 어디갔어 방어 살짝 버튼이 이상하게 됐었는데. 내도 포탈도 한번 떼볼까, 저거? 내도 포탈 부수면 어떻게 돼? <웃음> 아, 저건 안 되네. 까비. 뭐야, 흑요속 나왜 무서워. 아, 설마, 나 지금, 내도 포탈 들고 있는 거야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야, 뭐야! <웃음> 야, 뭐야, 이게? 어, 이거 어디 갔어? 뭐야? 나 다시 들어. 이게 들고 있는 거다, 지금, 그러면. 야! <웃음> 야! 이게뭐야! 야니내더피탈 니, 한번 맞아볼래? 어디였어? 야 아, 상자앉자 열어 못 뭐, 열어! 야! 이건 뭐야? 엔더의 눈 뭐야? 왜 옆으로 깔려 갑자기? 어? 뭐야 이게? 야 뭐야? 야! 내가 아는 그 블럭 맞지? 야 페이싱이 사우스로 되있는데? 이거 맞아? 이거 원래 막히서도 되는건가? 야 이건 나 진짜 모르겠는데 <웃음>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<웃음> 이게 뭐야 <웃음> 엔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<웃음> 야얘또뭐야 <얘는> <웃음> 애들 일단 이상한 걸 들고 있어 닌뭐 들고 있냐 뭐야 어? 엔, 어? 엔더 진주 저건 어떻게 했어 던져 순간 이동 어떻게? 해? 던져. 응? 야 순간 이동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. 야. <웃음> 겁나 어이없네. 씨유. 씨, 이거. <웃음> 씨 이거 겁나 어이없네 진짜. 야 니. 네. <웃음> 씨, 진짜? <웃음> 야 엔더 드래곤 어디 있어? 엔더 드래곤. <웃음> 엔더 드래곤 어디 있어? 야, 저기 저기 저기 봤다나 저거 빔. 니 나와. 니. 니, 니, 니 어떡해 니, 니도, 니도 좀 야! 니도 내가 좀 집어 던져보자 아 그래, 이제 쪼쪼좀 얌전히 있어봐 니도 내가 좀 집어 던져보자 피트박스 어디야, 얘? 얘는 안 되는 거야 아쉽게 얘는 안 되는 걸로 야, 케이크 뭐야? 엔더맨이 야! 엔더맨을 들고 있다고뭐케이크는왜안 들어줘, 나? 아, 케이크 들고 있는 거야, 지금? 아, 들고 있는 거구나? 이렇게, 야 야, 안 보여, 얘는 왜? 심지어 F5도 안돼왜 이렇게 엔더맨 들어? 그치, 그치, 그치 들어가 어, 뭐? 오버 우 나도 같이 텔레포트가 된 거야. 이거 아, 아쉽네. 아 그러니까 이 엔더맨이 텔포라면 나도 같이 이렇게 텔포가 돼. 자, 잠깐만 그러면은 엔더맨을 소환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 그런 다음에 웨덜 레인 됐다. 어, 어, 어, 어, 나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오빠, 여기. 우승하러 가야겠습니다.